확신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 이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진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무거운 추가 그 밑에 달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스 작가 이종서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무언가 하고자 할때 확신이 어느 정도 생겨야 이 도전을 하세요 무조건 100% 가 생겨야 아니면 뭐난 50% 정도만 자 개인차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할때이 확신을 가지고서 할 필요는 없죠. 어, 조기축구에 그냥 침묵으로 축구를 하는데 패스 한번 할 때마다 확신에 차야 패스를 하는 건 아니죠. 몸이 숙달이 됐으면 그냥 발 갖다 대면 패스가 되는 거니까 마음 졸여가면서 이거 확신 무조건 돼야 돼. 무조건 100% 패스가 돼야 돼. 이러진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회사 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근데 떠나고 싶어요 이직을 한다거나 뭔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마음을 굴뚝 같은데 이 확신이 들지 않죠 내가 직장을 갑자기 떠나서 내가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 이직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이 부족을 이끄는 족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부족들을 이끌려면 사냥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근처에 돌아다니는 그냥 토끼 잡아가지고 계속 먹었어요 한가지 고기만 먹으니까 너무 질리는 거예요 어느 날이 덩치 큰메모드가 있다는 걸 소식을 들은 거죠 자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야 이거 잡으면 한 마리 잡으면 이 부족이 다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결심을 한 거예요 어떤 결심을 해요? 나 혼자 잡지는 못하니까 이 집집 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자 모병을 하는 거예요 같이 메모드 잡으러 갈 사람 나 혼자는 못해 막상 잡으러 가려고 보니까 그런데 막상 또 떠나려고 보니까 이거 맨몸으로 갔다가는 그 매머드한테 잘못해서 발픽기라도 하면은 어디 뼈 하나 나가겠죠. 자, 그럼 보호구도 만들어야 돼요. 화살도 있어야 되지, 칼도 있어야 되지, 방어구도 있어야 되죠. 멀리 원정은 또 떠나야 되니까 음식까지 만들어야 돼요. 식량까지 만들어야 돼요. 자, 부탁을 또 해야겠죠. 음식 만들어주는 사람한테 부탁을 또 해야 돼요. 많은 것들을 뭔가 하려고 보니까 막상 근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뭔가 준비하고 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굉장히 자 마음이 수그러듭니다 처음에 그 의욕보다 야 이거 시작도 안했는데 이렇게 많은 걸 준비해야 돼 지금 먹던 거대로 그냥 토끼를 먹을까 토끼 잡는 도구였던 이 돌팔매 자 돌멩이 몇개 가지고 가 가지고 메모드 잡으러 가요 메모드를 잡고는 싶은데 준비는 귀찮아요 그렇다고 토끼를 잡던 그 돌팔매만 가지고 그메모드 앞에 가 가지고 재롱을 떨순 없어요 마음은 메모드인데 확신이 없죠 또 준비하기는 귀찮아요 별 준비 없이 계속 잡아왔던 토끼를 먹자니 성에 안 찹니다 자 여기에서 괴리감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죠 현실적으로 내가 계속 그냥 자 습관적으로 해왔던 것들 이걸 넘어서 무언가 하려면 아 이걸 확신을 가져야 돼 확신이 있어야 할수 있어 자 이런 것보다는 메머드가 훨씬 좋고 토끼가 훨씬 나쁘다 이 개념보다는 내가 어떤 거를 준비해서 자 선택을 하느냐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항상 불안하죠. 두렵기도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어떤 준비도 시작되기 전에 확신이 있고 없고를 먼저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으면 일단 발을 담가요. 담고 나서 연습을 통해서 이 확신을 내가 조금씩 올려갑니다. 그리고 마감기한을 정해야 돼요. 그 마감기한 안에 나는 모든 걸다 쏟아붓겠다. 그리고 쏟아붓고 나서 그 마감기한이 지나면 후회가 드는지 안 드는지를 내가 파악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최소한 진짜 나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노력을 했으면 내가 게으르진 않았구나. 여기까지가 내 한계치일 수는 있어도 최소한 내가 게으르진 않았구나. 내가 몰입하고 무언가를 했구나. 이 마음을 사람이 가지면 그것도 분명한 자산이 될수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 시작하기 전에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계속 관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선 내가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을 먼저 취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은 유한한 시간을 살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하지 않으면 내가 선택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취업 같은 경우에도 내가 목표로 하는 곳이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버리면 회사에서 나를 선택해주지 않죠.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의 선택권에 의해서 내가 휘둘릴 수 밖에 없어요 운전을 하더라도 내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무사고 였어도 내가 확신에 차서 운전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변수 도로 상황에 따라 항상 변수는 생겨요 변수는 생길 수가 있다는 것도 인지를 하면서 항상 방어 운전을 해야 되는 거죠 내 안에서 모든 100% 확신이 될 때까지 기다려서 시작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100% 확신이 들어가지고 무언가 할수 있는 거 그거는 어머니가 따뜻하게 밥상 차려주신 거 자, 그거를 내가 그냥 기다렸다가 먹는 거예요 밥상 차려지기 전에 내가 수저나 젓가락 놓는 거 이런 걸 도와준다 치면 한마디 더 들을 수도 있겠죠 칭찬 한마디 더 들을 수도 있겠죠 맛있는 반찬 하나 더 올라올 수도 있겠죠 이게 변수입니다 이게 나한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변수예요 일상적인 거에서 벗어나서 무언가 진짜 하고 싶다면 100% 마음으로만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연습으로 확신의 퍼센티지를 높여가는 거예요. 확신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 이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진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무거운 추가 그 밑에 달려 있습니다. 그건 내가 어느 정도는 감내할 필요가 있어요.